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박인선 입니다 어, 초롱소장은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제 저녁 7시 15분 인데요 어, 이 시간까지 하루종일 오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이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요. 뭐 대전, 그다음에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은 뭐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물으시는 분이 주로 뭐를 물으시냐면 어, 레미안 어반파크에 자녀 세대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소장님, 번호를 받았는데요. 어느 타입 몇 번입니다. 이걸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타지역에 계신 분들은 요 레미안 어반파크 자체가 분석이 이제 안 되어 계신 분들 그냥 뭐 청약 그걸 한다니까 덜렁 넣었는데 갑자기 앞 번호를 받았고 아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비를 들여서 부산까지 과연 내려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막 포기하고 던져야 되나 그런 전화들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그 오늘 이게 어 부산일보 기사에 보니까 기사에 이대성 기자님이 올린, 요, 기사, 기사도 또 나와 있어요. 보면, 레미안 어반파크 잔여세대 분양 온라인 신청에 5천여 건 접수, 이래가 나와 있는데요. <웃음> 어, 이거는 잔여세대 물량은 그동안 정당 계약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포기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부적격이 났다든지 이런 물량들을 예비 당첨자 분들한테 먼저 또 공급을 하죠 그 예비 당첨자들한테 또 이렇게 배정을 했더니 한 200%로 두배수 정도로 원래 뽑아놓는데 예비 당첨자 분들을 그분들도 역시 또 어머 뭐 서류가 잘못돼서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더러 또청이뭐 이렇게 안 좋아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물건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타입별로 그렇게 모은 게한 300세대 정도가 된대요 연지 래면 어반파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 7일 8일 어제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잔여세대 접수를 받았고 그리 받은 걸 오늘 오전 10시에 순번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 순번을 받자 말자부터 제일 먼저 아마 초롱부동산에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상담을 여러 건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보면, 음, 51타입, 59타입, 그리고 84ABCD 전체 4개 타입에 300여 세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걸 어, 가지고, 어,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내일, 그 연산동에 있는 자이갤러리 3층에 모델하우스에 실직하셔야 됩니다. 그 타입별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타입도 여기 나와 있어요. 51타입은 오전 10시, 59타입은 오전 11시, 그리고 D타입은, 84D타입은 12시, C타입은 오후 1시, 84B타입은 오후 2시, 84A는 오후 4시,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전 타입 다 모아서 오후 7시에 다시 또 이제 그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마지막 거는 이렇게 공급을 한대요. 그 앞에 거는 선착순이고 마지막 거는 이제 추첨까지도 할수 있다고 라돼 있는 인데요. 이걸 이대성 기자님이 올려두셨는데 오늘 이거는 기사만 봐가지고될건 아니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걸 잠깐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연지구역 이거 전체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요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시민공원이 있고요. 위쪽에는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라고 하는, 어, 편백나무숲이 부산에서도 정말 어뜸 가도록 유명한 그런 어, 성지곡수원지가 위에 있고요. 아래쪽에 시민공원도 부산에 있는 공원 중에는 또 어뜸이겠죠. 어, 그렇게 큰 공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향에 배치된 라인들은 시민공원을 바라보는 그런 뷰고요. 그러니까 남서향으로 바라보는 뷰는 시민공원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표가.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 이제 타입인데요. 만약에 어, 어, 작은 평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5.1 타입에 넣었는데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요 위쪽에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21동, 122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요 위에 121동에 배치되어 있는 5.1 타입은 임대 동이 122동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 자칫 나는 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그게 임대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자리 배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감안을 뭐 하신다 하면 그래도 또뭐 임차인 구하기가 손 쉽고 평형이 작으니까 그죠? 어 그런 또 입지에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구 타입을 넣으셨다. 그런데 남아 있는 거를 싹 스캔을 뜨겠죠 이제 내 번호가 됐을 때 그때 101동 부터 밑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오구를 놓고 본다 하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맨 왼쪽에 1 2라인이 다오구 타입 이에요 여기는 가리는 게 없겠죠. 단지의 가장 왼쪽에 또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대신 단지안 조망을 뭐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바깥을 보니까. 그렇지만 일조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조건으로부터 가장 또좀 보호받는 그런 데가 오구 타입 1, 2라인 101동부터 105동까지입니다. 여기 뭐청 어느 정도 중층 이상이 나와있다. 그러면 얼른 줍줍하셔야 되겠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8 4 a 타입이 되셨다 8 4 a 타입 앞쪽 번호가 되셨다 그러면 큰 그림을 또 이렇게 놓고 볼때 시민공원이 아까 밑에 앞쪽에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116동 4호 라인 5호 라인이 8 4 a 타입 입니다 혹시 요 라인 중에 고층이 있으면 너무 괜찮고 그죠 근데 고층이 없다.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밑에 층을 뭐 무시하고라도 잡으셔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꼭 고층을 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 하면 어 일단은 일조건을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3동. 3호 라인도 가리는 데는 없습니다. 이 84A 타입은. 가장 1번 순위는 116동 4호 5호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이 103동 3호 라인 그리고 111동의 4호 라인도 앞에 이렇게 동강 거리가 멀고 그래도 가림이 없습니다. 학교가 더 가까운 쪽을 따지겠다 하면, 116동, 그 다음 103동, 뭐 111동, 요런 순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단지 안쪽이니까, 내가 실거주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청동그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레미안 안에 그래도 당첨된 수준의 가격으로 내가 집을 가져갈 수 있으시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사시면 되는건데 혹시 쭈쭈이라서 얼른 하나 주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지 이러면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이나 뭐 1,2층 이런건 조금 생각을 고려해보고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칫 원하는 기간에 또 손을 못털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저매장이 풀리기 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해야지만이 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순서에 놓여 있습니다. 레미안 어반파크는요. 어, 84A 타입은 그렇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놓고 볼때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는 5구 타입이 이렇게 일조건 방해를 안 받는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8사 타입은 대체적으로 8사 A 타입은 단지 안쪽 옆으로 좌로 우로 일조건이창이 높지 않은 다음에는 일조건 방해받는 자리들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116동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a 타입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 랑 똑같은 판상형 타입이 네번째인 84 d 타입이에요 d 타입 d 타입은 또 이렇게 놓고 보면 105동의 5호 라인이 d 타입이죠 그리고 105동의 3호 라인 또84 d 타입이에요 둘다 일조건 방해가 없고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116동의 3호 라인 119동의 3호 라인 그리고 119동의 1호 라인 116동의 1호 라인. 1호 라인은 시민공원 뷰는 안 나오지만, 이건 역시도 일조건 방해가 없고, 학교가 가까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 걸어서 시민공원을 가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연지초등학교가 가까운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84A보다는 84D 타입이 굉장히 좀더 좋은 입지에 앉아 있는 평형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107동의 5호 라인 도 어, 것도 어, 청이 이제 좀 높다 하면, 2십한 5층 이상 정도 간다 하면, 앞에 있는 106동이나 이런 게 이제 22층 까지고, 여기 오호 라인은 차량 진출입로가 있구, 있기 때문에 앞에 동이 없습니다. 가리는 동이. 그1 0 7동의오호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요런것 중에 이제 하나를 줍줍 하시는 거죠. 굉장히 시민공원 가까운 쪽에 싹다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84D 타입이. 그래서 전 평형을 통틀어서 내가 일조건 가림 없는 그냥 투자금 작고 그거 한걸 골라라 이러면 59타입이고요. 그럼 84타입 중에 나는 골라야 돼 이러면 84D 타입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평형입니다. 구조도 괜찮거든요. A나 뭐 D나. 다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막바람치는 그런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B와 C타입은 그건 둘다 타워형이에요. 84B 타입의 타워형은 보니까 119동에 2호라인, 116동에 2호라인, 107동에 4호라인 그리고 105동에 4호라인 이런 정도는 다 요거는 시민공원표도 나오고 앞에 일조권도 방해가 없고 그리고 동남 남서 양쪽에 양면창이 있기 때문에 해는 종일 들수 있는 그런 밝은 집입니다. 요 B 타입은다 요렇게 동남 아니면 남서로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각 동마다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b 타입이 그러니까 요것도 동을 잘 선택을 하면 굉장히 대박일 수도 있고 동을 선택을 못하면 잘못하면 판상형 보다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뭐 앞뒤 동다 가렸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손이 안 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동이 잘 주우면 괜찮겠죠 그 그러니까 아픈 순번 이신 분들은 동을 잘 체크해 가 가세요 119동 116동 107동 105동 뭐 이중에 어, 층이 어느 정도 중층 이상이다. 그러면 얼른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8, 4, C 타입을 이제 놓고 보면 8, 4, C 타입은 여기 있는 연한 분홍색이 이제 8, 4, C 타입인데요. 어, 요거를 보면 그나마 8, 4, C 타입 중에 가장 괜찮은 입지를 찾아라. 그러면 108동 중에 요 6호 라인이 요 114동이 23층까지거든요. 요 층을 넘어서는 높이 동강 거리가 있으니까 한 25층 이상의 106, 108동에 6호 라인이 남아 있다. 그러면 하나 뭐한 하나 정도는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그 외에 입지는 앞으로, 옆으로, 뒤로 다 걸리고 이게 뭐 양면창이긴 하지만 타워형입니다, 그죠 타워형은 맞바람이 안 치는 구조예요. 근데 가장 장점은 타오형은그 실과 이제 아 안방과 작은 방이 굉장히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안방의 어떤 그런 생활이 부부들의 엄밀한 생활이 자녀들로부터 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장점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안방 문 앞에 보초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틀어야 될 테고요. 맞바람치는 구조가 아니니까 또 구조가 집이 또 예쁘게 오밀조밀 장식을 해놔놓으면 타워형을 굉장히 예쁘게 잘꾸미고 사시는 젊은 부부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워형은 호불호가 확실해요. 우리 집은 무조건 타워형만 찾습니다. 요런 부부들이 계시고요. 아이고 우리는 타워형은 절대 안 돼요. 요런 부부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잘 분석을 하시고 어, 일단은 괜찮은 동을 추려라 그러면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오구 타입은 101, 102, 103, 104, 105맨 왼쪽 동 1, 2라인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 여기는 굳이 층이 안 높아도 일조건 방해는 없습니다. 요 5구 타입은. 근데 8, 4, 이제 ABCD 중에는 A와 D는 판상형 구조인데 앞쪽에 있는 119동, 116동 그 다음에 107동, 105동 요런 타입 중에 이제 고르시는 거는 얼마든지 주소가셔도 괜찮겠고요. 어, 청이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단지 안쪽에 있는 84A나 그 다음에 북서양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84C 타입 요건 북서양에 거의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으셨고 일반 분양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게 84C 타입이에요. 부산 쪽은 아직까지 방향을 많이 따지거든요. 서울은 바쁘게 뭐다 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북향이든 뭐 서향이든 동향이든 남향이든 비중이 그래도 덜한데 부산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향을 찾고 그래도 동남향을 찾고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따져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뒤쪽 동에 팔사 b 가 뒤쪽 동이다 그러면 호수를 굉장히 고층을 가져가면 동이 못 나면 호수라도 잘 나면 그래도 또팔 수가 있거든요. 요 앞쪽에는 동이 굉장히 잘 났어요. 그러면 청이 낮아도 또팔 수가 있어요. 잘난동 그걸 또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 나야 되겠죠. 동도 못 났고 호수도 못 났다. 그러면 정말로 머리띠 메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웃음> 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는 레미안 단일 브랜드이고요. 굉장히 집을 고급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부산에서 지은 아파트 중에서는 어, 정말로 손색이 없을 만큼 집은 예쁘게 잘 지어놨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걸어서 애 유모차 끌고도 산책 해가 갔다 오기도 괜찮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뭐성지옥 수원지에 피톤치드에 일부러 멀리서도 거기는 산책을 오는 데거든요.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누리고 살기도 괜찮고요. 어, 실 거주하시기에는 레미안 어, 연지 어반파크가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투자 개념으로 이걸 내가 사서 피해를 받고 팔고 나와야지 그러면 어 입지에 따라서 동과 호수와 청과 그런 거에 따라서 호불호가 관릴 거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를 하셔서 사셔야 되겠고요 전체 2616세대가 들어서는 단지인데 여기에 일반 분양이 아까 1360세대였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어, 1360세대 요정도입니다 그죠 일반 분양이 그리고 초읍과 연지 안에서는 어찌 보면 영원한 대장입니다. 예레미안 연지 어반 파크가. 그래서 요 안에서 사시던 분들은 또 다른 동네로 안 가세요. 그래서 실거주로는 주변 인근에서 갈아타실 분들이 많이 또 갈아타셨고요. 어, 그런 자리가 연지 레미안 어반 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 좀 하나 흠을 잡아라 이러면 비역세권이라서 역세권에 있는 지금 비슷한 시점에 분양한 다른 다른 지역에 또 분양 물량들이 있어요. 어, 거기는 2호선 권력, 그 다음 1호선 권력에 이런 또 다른 단지의 분양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단지의 물량들과 싸워서 내가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버겁고 힘겨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멀리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먼저 차비 들여서 오셔야 되니까 아까 그런 순번이라 이런 걸잘 체크하셔서 앞번이나 아니면 뒤쪽 동이라도 참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그게 되겠다 싶으면 내려오시고 그거 아니면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워낙 전화가 많이 왔고 유튜브를 업무 중에 찍다가 정말 찍다가 손님이 오셔가 중단 <웃음> 와. 그래가지고 아직 블로그도 하나도 못 썼고요. 유튜브 오세 번째 찍습니다. <웃음> 어, 이러니까 어, 잘 참고하셔서 내일 원하시는 동 좋은 청다 가져가시길 초롱소장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이 있어요. 오른쪽 밑에. 아 이쪽이네요. 구독. 그리고 왼쪽 밑에 좋아요가 있어요. 그 눌러주시면 초롱소장이 부산에 이렇게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또 일부러 뭐 발품까지 안 파셔도 손품만으로도 얻으실 수 있는 정보가 꽤 있으실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구독 눌러놓으시고 알람도 해놓으시면 쉽게 받아보시겠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Oh, oh, oh, r h oh, oh, oh, o